울산에 다녀왔어 바닷가에는 바람이 엄청났고 거리에 벚꽃이랑 야자수가 같이 있는게 좀 신기했어 예쁜 공원도 엄청 많았어 시장에도 갔는데 딱히 특산물은 발견 못했어 섬끝마을에 있는 바다색은 와 진짜 멋있더라 뭔가 서울이랑 제주도랑 일본을 섞어놓은 것 같은? 예상치 못하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꼭 가려고